안녕하세요 이지쌤 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디자인은요 바로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 아시죠 이 오징어 게임의 로고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색상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만 바꾸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마케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오징어게임 로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로고를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일단 한글 로고부터 보자면 여기 보면 다 한글로 적혀져 있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에 동그라미 형태 세모, 네모가 여기 있는 하얀색 글씨보다 좀 두껍습니다 즉 완벽하게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예 도형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에 있는 이런 직선 형태의 도형들도 다 그냥 네모 도형으로 만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도형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부터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원형 비어있음 이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선택하셔서 여기에 하나 쉬프트키 누르신 채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비껴서 삽입을 하면 오 드략 얼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네모도 마찬가지예요 삽입 도형 여기 보시면 네모가 있는데 이 액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주황색 점을 선택해서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도형이 없어요. 그래서 삽입 도형 삼각형 도형 있죠. 이걸 선택하셔서 일단 하나를 여기 조그맣게 그려줍니다. 대충 비슷하게 그리고 하나 큰걸또 그리는 거죠 이때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또 하나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이거를 위아래로 키 크게 키워 주시는 거죠 이렇게 크게 그렇게 겹쳐 주십니다 겹쳐 준 다음에 뒤에 있는 삼각형과 앞에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선택해서 쉐이프 형식 그냥 도형 병합이죠 도형 서식 도형 병합 여기를 통해서 결합이나 조각 뭐 결합 같은 걸 해주시면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 도형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까지 해서 정확한 이 심볼이 나왔죠 이 심볼을 베이스로 해서 이 나머지 것들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도 금방 만들어 볼게요 삽입 도형 네모 도형을 선택해서 일단 베이스가 되는 거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렸고 이제 나머지는 두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복사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신 채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복사 자 일단 필요에 따라서 개수에 맞게끔 복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길이 조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길이 조절 해주실 때는 알트키 누르면서 하시면은 좀더 어, 정교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알트키 누르신 채좀더 정교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alt 키 눌러서 움직여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오른쪽 하단를 보면 기억 모양 보이시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아주 손쉽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똑같이 하나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신 채 이동시켜서 복사를 해줍니다 이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셔서 자, 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양 끝에 게 네모 박스가 생기잖아요 검정색 점 이것을 선택해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 하나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자, 여기에 하나의 점을 하나 찍을게요 점을 찍을건 한 요쯤 마우스 오른쪽 점 추가를 누르셔서 이렇게 하나 점을 추가를 해줍니다 대충 요정도로 추가해주시고 또한한 한 이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이쯤 대충 점 추가해서 마우스 오른쪽 점 추가해서 이렇게 하나 끌어줍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기형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즉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도형을 새로운 도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점을 추가하는 거예요 점 추가를 하셔서 이게 꼭지점을 만들어주시고 바깥쪽 톡 눌러주시면 기어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동그라미는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하셔서 크기 줄여주시고 이렇게 겹쳐주시기만 하면 끝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도형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도형들만을 가지고 방금 전에 그 오징어게임 느낌의 자료를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이 도형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색깔들을 하나하나 바꿔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도형 다 선없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도형 선택해 주시고 선없음 그리고 색상은 일단 제일 먼저 흰색으로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채우니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만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선 없음, 색상,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좀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 않게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면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이좀 다홍색이라고 하나요? 좀 붉은색 이 색깔을 그대로 배경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포인트 해서 색상을 콕 찌르면 색상이 추출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삭제하면 이렇게 오징어 게임 이라고 하는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때요? 자 이렇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로고 같은 것처럼 집어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전체 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G를 누르셔서 이거를 크기를 작게 만들어주시는 건데 이거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 모양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쉬프트키 누르신 채 작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오징어 게임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사실 그냥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만 쓰면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각자 사용하고 싶은 스타일이 따로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지쌤 게임이라고 했을 때그 이지쌤이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로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일단 지읒이라고 하는 뭔가 좀 세모 모양이 있는 곳은 이렇게 세모가 들어가고 이응은 동그라미 네모는 꼭 거기에 들어가서 만드는 건데 자 제가 이지쌤 게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지쌤이니까 여기 있는 거는 조합을 해 볼게요 쌤이니까 시 음, 옷을 입력해야 되겠죠 시옷은 여기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볼게요 회전시켜서 이렇게 회전시켜서 겹치는 거죠. 좀 디테일하게 가자면 이거 회전시켜서 조금 더 겹쳐지는 모양이 잘 나오게 뾰족뾰족 튀어나있는거 보이시죠? 이런 게안 나오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줬죠. 이제 쌤 네모는 여기 깨임에 하나가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냥 네모는 제가 따로 만들어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그렸던 액자 이거를 해서 좀더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것도 흰색으로 컨트롤 i 프트 c 컨트롤 i 프트 v 눌러서 이지 샘 이라고 하나 해봤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음 위치를 어떻게 해주는게 좋을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만 아래쪽으로 내리고 요거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오 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이지쌤 게임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만들어졌어요 뭐 엄청 디테일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용 전달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처럼 보여지네요 어때요? <웃음> 정말 특이하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지쌤 게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오징어 게임 스타일의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뒷 배경 색상이 너무 쨍한 색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어떠한 디자인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을 약간만 좀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상을 조금만 더 여리게 좀 바꿔줄게요. 자, 여기 살짝만 밝게 하면은, 밝게 하면 이렇게 살짝 분홍색 느낌이 나옵니다. 분홍색 느낌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이 텍스트가 조금 흰색인데 뒤에 있는 배경에 비해서 너무 밝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도형 있죠 여기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줄 겁니다 그림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형을 선택해 주셔서 도형 옵션 그림자 여기에서 살짝 오른쪽 아래로 온이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이응에 있는 이 그림자 있죠 요런 그림자 좀 없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것도 다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리 만들어둔 이 모든 도형 있죠 이 도형을 쉐이프 형식 도형병합 통합을 해버리게 되면 애초에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나는 만약에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다면 아예 이렇게 통합을 시켜버리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통합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쉐프 형식 통합해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줬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통합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는 이 검정색을 제가 색상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요 색깔로 아예 이렇게 하니까 좀더 괜찮아졌죠? 자 이렇게 뒤쪽에 있는 배경 색상은 좀더 밝게 만들고 그리고 색깔 여기에 검정색이었던 부분에다가 뒷 배경 색상을 다시 넣습니다 었 그리고 그림자 효과까지 넣으니까 훨씬 더 보기 좋은 형태의 디자인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이 로고를 뭐 영상이라든지 다른 데에도 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거 자체를 그대로 그룹화 시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림으로 저장을 하시면 이게 pn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png 파일로 저장된 파일을 프리미어나 또는 다른 로고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 그림으로 저장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